<웃음> <근데 왜요? 웃음> 왜 웃죠? 아니 이게 정답인가? 진대한다, 진대한다. 진대단. 안 자고 뭐하니 거? 아 그리고 저 PD님이랑 오늘 동건이랑 그 오는 내내 동건이랑 좀좀 많이 얘기했거든. 근데 이런 얘기를 선택 d 님한테좀 많이 해야 뭐야, 무슨 얘기야? 결혼 문제예요? 솔직히 네가 마음 먹잖아 그럼 내년에 하면 돼 오늘을 아직 3개월, 뭐 4개월, 5개월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양 3개월, 양 4개월, 양 5개월 그 컨셉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빡치지 아, 마세요 나 3개월은 이유가 다다니까 사협을 할 줄을 몰라 지잘한 맛에 집새기야 지금 욕을 하고, 싶어, 욕을, 하고 싶어,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진작이에요 진짜... 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예를 들면 청바지를 세탁할 때 뒤집니? 뒷면으로 뒤집어서 넣어? 전 드라이클리닝 맡기는데. 이거 왜 시. 저는 옷, 저, 저는 속옷이랑 뭐 수건이랑 양말 빼고는 다 드라이클리닝 맡겨요. 이번 <웃음> 대세을못 <웃음> 했네. 네가 그 드라이를 한다 치자. 여자를 만났어. 여자가 드라이가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너무 세탁은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돌리냐. 그럼 타협이 돼? <웃음> 안 돼. 네. 자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. 여자는 자기 옷은 세탁기의 음. 아, 세탁기에, 네 음. 옷은 드라이, 드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. 음, 그렇죠, 그렇죠. 혹은 여자가 어 나도 그럼 드라이 맡길게 해줄 수도 있지. 그렇죠, 어, 그렇죠. 네가 세탁을 할 수도 있어. 그렇죠. 뭐 그게 안될건 아니잖아. 네, 그렇죠. 그럼 그세 가지 중에 뭔가 선택할 기회를 네가 줘봤는가. 나안 줬잖아. 코야 어 세탁 안 해? 드라이를 안 해? 네가 드라이를 안 해? 내가 보물하고요? 헤어져. I'm 해 r y i 난드라이 t 나는 청 o 지 r y to try t 사귈 수가 없어 try 이 o try to try to try to try t 야 맞아요 그러니까 y t 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시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아 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o try t 이 try to 라는 캐릭터 때문에 못 다가오시는 분들도 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 그건 맞아. 근데 어쩔 수 없어. 세살버터 응. 여든까지 간다고. 근데 오히려 네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여성분들이 더반란가지 하다. 하고 좋아하는 어, 어. 것 있어? 아, 반란가지는 않았어요. 저 어. 진짜. 어, 진짜. 그래서 좋아하는 걸도 있어. 그래, 그래 저제 제일 제일 미도야, 믿어야 미도야. 얘가 이제. 내가 보기에는 네, 가 진짜 적극적인 여성의 대명사거든 아 그렇죠 어, 왜냐면 네. 저희 매, 멤버들한테 하는 건못 봤지만 별명이 미친 불도저의 미도잖아요 네너 <웃음> 솔직히 정훈이랑 카메라 까지 있으면 뽀뽀할 수 있지? 어얘봐 아, 이렇게 다가오는 여자를 네가 <웃음> 너무 스크린 한다니까 이 표정을 하면 안돼아 <웃음> 그래요? 어 그러니까 저, 적극적인 여자한테 얘가 좀 너무 항체가 없어 좀한수 좀 가르쳐줘 한수가르 응. 응. 그냥 너 적극적으로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화하아너 진짜 이래? 어.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니 <웃음> 아 그리 해본 거야? 어. 해본 거지? 어. 야너 어디 그러면 안 된다고? 왜? 왜? 신고당해신고당해왜안 <웃음> 어? 돼? 아니 너희 근데 서로 호감이 있을지 아 호감이 있으면 있지. 너무 좋지 오늘 딱히 거... 어, 딱 질렀어요 <웃음> 이 친구는 육식 동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ㅋ ㅋ ㅋ ㅋ 아저 같은 초식은 진짜 놀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 없이 들어왔잖아요 음. 음. 난좀 대화로서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야, 물론 이런 방법이 되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지름길은 분명히 있지만 오빠 어, 키스 해도 돼? <웃음> <웃음> 너처음부터막 적극적이었어? 그냥 너 스타일이?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면 은 고백을 먼저 해 만나봐야 알지 않냐고 한번만나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. 이 사람을 놓치면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. 나 그때 고백해. 그때. 언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.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쁠 때. 어... 자, 저 예쁘게 웃는다는 말 많이 들었죠. 정말 예쁘게 많이 웃어. 아 진짜. 근데 왜 저한테는 막 그렇게 뭐. 해줄까요? 아 봐. 이러면 안 된다니까. 아 뭐. 아우... 아니, 봐, 아니 나, 나 내가 네 얼굴 갖고 태어났잖아. 내, 내 얼굴이라고, 생각, 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해봐. 이씨. <웃음> <웃음> 나 뭐라 했더라, 방금? 모르지. 뭐라고 했어? 대화도 기우 와내 얼굴 보면 막그 까보고 지는 듯. 뭐 뭐라 했더라, 내가? 진짜로? 해줄까? 감당할 수 있어? 오빠가나못 감당할 걸. 고민해봐야지. 없죠. 없죠? 아까 아까 정훈이가 어어어 어, 어, 이거랑 감당할 수 있어. 뭐가 더 나? 난 당연히 감당할 수 있어. 아... 이런 이런 게좀필요하다 맞네, 감당할 수 있어. o k a y nice. o 적 a y so. You cooked in the other one, she's gotten. Is it on the she's so? That's not the choice. 오래 봤는데? <웃음> 그럼 그때 만났을 때부터. 그때 언제? 그때 정확히 e top? I'm going t 나랑 할래? <웃음> 변태같은데야 <웃음> 아니 질문이 잘못됐잖아 <웃음> 아니, 아니 적극적이라고 하면 더센걸 원하는 줄 알고 고마워 고마워 <웃음> 아니 얘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막 막는 거를 좀 이렇게 음. 깨고 싶어서 약간 도읍을 처했어 형! 그래 근데 이런 적극적인 여자를 대할 때는 배웠지만 음. 오히려 좀 반대로 제가 또 진대를 좀 좋아하잖아요 음. 제가 막더 적극적인 거야. 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진대도 좀 하고 하는데 회피해. 회피하는 느낌이 매워서.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. 표현 자체가 되게 회피 아, 방어적이야, 아, 방어적이야. 소개하는 그래. 거야? 이제 뭐, 한 번까지 안자는 거. 안 자고 뭐해? 잘됐네화장딱 지우기 전에 연락하고 이런 센스 있는 사자들 무슨 공포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건가? 아, 그건 아니에요. 딱 하늘을 긋는 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. 이제 썸을 시작할 때 여자들이 손을 긋는 게 아니라 오빠가 손을 긋는 거 아니야? 그건 이제 지금부터 진단을 해볼 거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선 기가 막히게 긋는 그 여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카톡해서 불렀거든 그게 뭐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철벽류 어떠세요? <웃음> 여러분 제남자친구에겐 절대 철벽을 긋지 않습니다 너가 딱 어떤 사람이든 되게 매너 있게 선을잘 지키는 편이잖아 네 라운더리를 넘어가려고 하면 아 예, 저 가볼게요 가버리면 돼 사좋는 사람은 사람은 는사람좋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이사람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거를 은고 들어오면 엄청난 호감이 생기겠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때 어떻게 호감을 뚫 성근린 여자야. 아. 성근린 여자 A로 온 거야. 문제 없습니다. 저 진짜 사온 거 하면 진지하게 하거든요. 막 같이 촬영하다가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야.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났어. 근데 너도 마침 저녁 시간에 비었어. 저녁만 먹어. 술은 아직 안니나 어느 정도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이야. 친분이 있어. 응. 자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저녁 정도 먹을 수 있잖아. 응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술은 아니야. 응. 네, 근데 남주시네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킹버튼 전시에 오게 됐어요? 아, 저이 감독 감독님, 뭐 작가님 네. 작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? 뭐, 이렇게 직접 전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.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했는데 막 시간이 약간 없고 혼자라도 올라왔어이그 뭐야, 그럼 단체 있었을 때랑 네, 네. 그또 혼자서 그 감상하실 때랑 살짝 좀 템포가 좀 다르시던데. 아, 첫 질문 틀렸어. 상대평가했잖아. 그러면 안 돼. 호구 조사를 해야지. 아니, 대화에서 어. 친구들이랑 원래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. 응.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주문해지아 평소엔 친구들이랑 자주 보시나봐요? 이 음. 친구에 대해서 이미 호고조사를 시작해야지. 어. 이 대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. 자세히 한번 물어봐요. 어. 평소에 그럼 친구분들이랑 자주 오시나봐요? 응 음, 맞아요. 전공도 미술 쪽이어고아또전공이 미술 네, 쪽이세요? 네. 미술하는 친구들이랑 자주 보러 와요. 아 그래요? 네. 어, 아니 또 저희, 저,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. 저도 이제 미술이 또조위가 아예 없는 편은 아닌지요. 음... 그 친구들은 다 미술 쪽 하시는 데 네. 음... 어떤 미술? 패션 디자인. 아, 패션 디자인? 네, 아우. 이제 고등학교때부터 그 해가지고 그냥 다 미술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스시는 좋아하세요? 스시는 저 진짜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아, 아까 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거든? 그냥 바로 가실게요. 정보공도 네. 미술 쪽이라 패션 디자인 그러시고 있잖아. 아 그러면 실내일 수도 있는데 음. 대학교는 어디 쪽에서 다니고 계신지. 음. 그럼 지역 오고 음. 그럼 아그 근처에. 음. 음. 그 템포. 아, 템포 템포. 알겠습니다. 왜 묻죠? 아니 이게 정답인가. 왜왜왜 <웃음> 왜, 왜, 왜? 가르쳐준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.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정답 아, 정답은 없죠 솔직히 네. 정답은 없는데 일단 어. 이번 상황들 한번 가볼까요? 아 그러면은 뭐 대학교는 실례지만 어디? 아저 신천 쪽에 신천이요? 네 잠실 아 잠실이요? 네 잠실 쪽에 그게 있나? 아저 신촌이요 신촌 아 신촌이요? 네. 아 장난... 장나... 네. <웃음> 아아저도 그걸 또못알아먹었네요네 네. 이대 앞에 살고 있어요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자취를 하시는구나 네. 네. 어저그 가까운데요 자취랑 네. 어, 끝나고 뭐 다른 어때요? 아, 네, 학교 가서 과제 하려고요. 이 사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졌잖아.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거 아니야? 뭔가 자랑다 자랑 같지 않은 자신의 그런 어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게 자랑으로 느껴지면 또 굉장히 벽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. 음. 내가 생각하는 어필은 두 개거든. 지금 있는 능력이나 나 비전 있어요. 나. 아... 음.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응. 특히 20대 초반인 면조에게는 응. 더 지금도 있지만 응. 난 진짜 열심히 잘될 거야 요, 요런 좀그 응. 이득은 좀 있어야. 어.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 싱글로 네. 그 앨범 다두개 나왔어요. 수고하셨구나. 아, 네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 아, 좀 그런, 그래. 음악 좀 예능 좀 엔터테이너 쪽으로 조금 어? 음. 어, 좀, 어, 발전을 음. 좀 어떨까. 어떻게 어? 말즈조가 좋으셔가지고. 아 어, 말즈조 좀 좋나요? 네, 아 말로 하셨구나. 좀 혀로 좀 저글링 음. 좀 치나요? 오늘 네, 말저 좋으신 것 같아요. 아, 네. 네네. 근데 거짓말을 못 하시는구나. 음, 못 <웃음> 야, 그렇게 욕하면 어떡해. 뭐 토치를 해줘야지. 한번 해줘봐. 언니 충고를 해. 여기 지금 피드백 너무 좋아. 거짓말못 하시는구나. 그냥 웃는 게 이쁘시네요. <웃음> 음, 어. 거짓말못 하시냐 하면 뭐야, 이 새끼. 어. 이, 이렇게 막이 여자가 지금 계속 어. 철벽을 치고 있잖아. 네네. 내 생각에는 네가 그런 말 습관이 있어. 상대를 엄청 많이 추정해 말할 기회를 안줘 물음표가 없습니다 맞아 질문보다는 어 하시겠다 어네어 어, 어, 네. 어, 아니요 약간 어... 이런 느낌 그래서 상대를 그냥 규정을 많이 해 어... 그럼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민망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긴 하겠지 근데 아, 아, 아 사실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,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앨범하고 잘보단 말이야 확실히 질문해라 그니까, 어 좋아 양조군 강인 2강 끝났다 응. 야 그러면 마지막 야, 야. 이,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어떤 여자죠? 철벽도 아닌데 적극도 아닌 애매한 부끄러워하는 여자 아, 부끄러워하는 여자? 코까지딱 가자 아, 야 잠깐만 아. 봐봐 잠깐만 아 목이 불렀어 아, 아, 내가 목이 다 담았었어 아 목을 한더있어눈더 부었다 어떡하냐 야 눈,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 그러니까 생각하다 아, 아 눈을 어 왜? 연애 상담을 하고 있어 해봐. 이거 보고 싶어하지? 얘가 응. 연애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 응. 지가 매력 있는 걸 알아. 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든 응. 연습이 안 된다. 아 존나 다가가던데? 아, 아니 그거랑 진 그건 너고! <웃음> <웃음> 그건 언니한테 만 그건 너잖아. 아니던데? 진짜 적극적으로 편하던데? <웃음> 뭐라는 거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 그 이상형이 확고하잖아요. 아, 그건 맞아. 정은이가 호불호가 연주처럼 이상형이 모호하면 좀 힘들겠는데 정은이는 응. 그래도 약간 그건 맞아. 그게 이상한 게 그냥 그새시니까. 아좀 뚜렷하게 가졌어. 좀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네.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. 음. 그게 좀 필요하다. 응. 그 지금 캐릭터대로 가고 있는 거야. 넌 부끄러워하는 거잖아. 근데 소개팅이야? 다 같이 술 아, 먹다가 그, 어.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온 정도로 하자아 응. 응.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호감은 있어. 아, 음. 타 너무 빡세지 않냐? 야, 좀 많이 마신 거 같은데. 오늘. 많이 마셨어? 응. 저갈때 어떻게 가? 텍스탕. 텍스너좋아 어디에 있어? 여기 서울대 그, 있고. 그래도 있고 아좀 반대 방향이긴 한데 그러네 어갈때 누구랑가 뭐나 그냥 그냥 혼자 혼자 응더 마실 수 있어 네 좀만 더 있다 아유. 그럼 지금 갈까 너 챙겼어 응, 지금 다응나 항상 나 이거 이 이거밖에 없어 뭘 어? 그럼 지금 갈까 우리 가서 더 마실래 응야 <웃음> <웃음> 좋았는데? 뭐야? 아, 난, 난 좋았다고 아니 근데 아니. 여기서 유준이가 제일 편해 혹시 그런 게 있어야 아아 엠진이 형 근데 여... 잘하자, 잘하잖아 해잘 지금 어, 어? 아 일트 일트 해가지고 어 응, 얘가 좀 많이 배웠는 거어 어, 어. 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응, 질문이 이럴... 많아졌어 그러니까 질문이 겁나, 겁나? 겁나 많아졌어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응 어? 네이 앞에 1강, 2강에서 배운 것들도 제가 포즈부터 열려있어. 그러니까 열려있어. 아까는 있어. 막 보지도 않는데 나를빈이막 이러고 이러고 어. 어 이러고, 이러고 배우라고 있네? 그러니까. 음. 어땠어요? 어난 굉장히 좋았어요. 왜냐면 어. 나는 부끄러워서 같이 더 있고 싶은데도 말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땡큐! 오 <웃음> 땡큐! <웃음> <웃음> 어, 굉장히 그 리액션이 부끄러워졌네요. 응응. 하여 영구가. 아. <웃음> 아니 너무 지빈도 주 플러스. 그럼 그렇게 사은 <웃음> 거야? 너 연출이야? 그이잤어 응. 아, 진짜? 응. 아, 그럼 할까요, 이제? 저 이제 아. 뭐저다다한거같아 저는 레벨업 했는데요. 혼자 어, 나와서 시도하고. 맞아. 아, 길거리에서? 응. <웃음> 낮 <낮추는> 사람인데. <웃음> 나쁘지 않을지도. <아무튼 웃음> <언제> 어디서 <했어요>? 해볼지 <웃음> 이렇게 하면서 저희 레벨업 좀 보셨나요? 좋았다. 이 이제 하산시켜도 된다고 본다. 그래 잘해봐 응. 저도 저도 만나면 안 돼요? 저 1년 됐어요 언니 나라에서 잘 만났나요? 니 맞아 뭔 개소리야 아빠! 아버지 멋있어졌는데? 아빠 멋있어 <웃음> 응. 지금 너무 멋있어 요파 다 먹었어? 어 아니 우리 이거 조각이 별로 안 돼서 한 명씩 1인당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끝났어 아, 이제 한잔 할까요?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? 어? 응. 아 마지막 날이야 와 이거 진짜 오프 더 레코드 비하인드에 얘기가 또다 들어가니까 되게 어, 어. 어. 그동안 즐거웠는데 나전이 집을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에 도 놀러 주세요 여러분 <목소리> <목소리>